오늘 이렇게 볼링장에 왔습니다, 와우. 와우 제이 형 아버지가 볼링을 진짜 잘 친데요. 아니, <웃음> 뭐가 이렇게 에피소드가 <웃음> 많아. <웃음> 뭐제 <웃음> 아버님이 진짜 자주. 다 아빠한테 배웠는데. 그폼 아까 저희한테 <웃음> 보여줬던 거 보여주면 안 돼요? <웃음> 아버지 폼? 우리 아빠 진짜 살짝 좀위얼 <웃음> 살짝 아재같이 줘. <웃음> 진짜, <웃음> 완전 진짜 막 막 이렇게.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이이거무이건 끝까지. 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게 약간 게 이렇게. 이렇게. 이이렇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렇 이렇게. 이무게이렇이이에게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. 이무이렇이거게이게이무게 이렇게. 이게요 오리지 좀 잘했는데. 아, 정원 정원 두 번씩 쳐야 돼. 두 번씩. 정원이 형 대신에 제가 할게요. 제이크 거에 치 쳐볼게. 오! 어! 오! 우와! 우와! 힘! 힘 받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힘이 안 들어가지? 세. 뭐야 뭐 어디까지 내려가? 스피드 스케이팅이야? 가볼게 자기만의 기술이 있구나 해버겠다 그 오! 오오다 깜짝이야 아니 왼쪽에서 안 치고 오른쪽에서 치면 더 괜찮겠네 이야 왼손잡이 네. 오른손으로 쳐면 대박 네 어. 오른손으로 면 <웃음> 양손잡이, 양손잡이 아니야? 양손잡이, 양손잡이 네 나이스! 세, 세 번째 것까지 3번까지 몇 번까지 치실 수 있고 와 오, 진짜요?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? 못하면 식사를 못하는. <웃음> 예. 근데 대신 태테파 피자 게요 And buffalo wings, <웃음> and buffalo oh, balls, and spaghetti, oh, and pineapple, yeah. and Hawaiian pizza too. 니키야, 우리 N.F. 의 b o w l i 보여줄게. 야 볼마스터. Yeah, 가자. 가자. 이게 <웃음> 시간을 천천히. 어? <웃음> <하죠>. 아야. 아. <웃음> 미끄러어볼일 <웃음>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가? <목소리> 아닌가? 아닌가? 아닌가? 아니 괜찮아. 아, 괜찮아, 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. 오! 아! 오케이야, 제이야! 오케이야, 제이야! 제이야, 제이야, 제발! 할수 있어? 할수 있다! 하이 아직 안 끝났잖아. 오! 가능한 건가? 오, 설마! 왜 이렇게 너무 어 제이, 제이, 제이! 제이 아재, 아재! 제이야, 자 아재, 아재 볼맨츠 고! 동네 볼링 레츠 고! 형, 화이팅! 아, 잘못다 야, 글라스 아, 잘못뒀다! 아, 잠 아, 자, 오, 맞아, 무장했어. 아니야, 아니야. 기조건 긴장했는데. 야, 또랑이 빠졌다, 또랑. 제발. 오, 들어왔다. 아, 아, 아. 우리 키프레이어 두 명이 나갔는데. 와, 안돼. 와, 안돼. 믿어요, 믿어요. 못 한, 한 번씩 만져줘요. 야, 벌써 한세배 차이나. 오케이, 레츠 고. 야, 가자. 가자! 아이고. 아이고! 좋아! 아이고! 아이고. 아 그래도, 아, 그래도. 저걸 할수 있어 자 보여줄게요, 제가. 아 이제 다음, 보여줘. 아, 다음 있어. 보여줄게 아 나도 다음 보여줄게 아! 바이바이! 레전드야! 나쁘지 않았어 아니야, 좋아, 잘했어 잘했어 손선이만 났어 우리 근데. 중에서 그나마 제일 많이 쳤어 <웃음> 스트라이크, 스트라이크 하면 이거 대박인데 오. 오케이! 아, 이런 거볼수 있어! 아, 나이스! 네시야, 이거! 나이스! 네시 이거! 야, 나, 내가 할게 가자! 아, 하던 대로, 하던 대로!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데? <웃음> 아, 안 된다, 안 아, 아, 네. 하던... 너무 힘들어! 아, 뭐야! 아, 아, 아, 아, 아, 너무 힘들어, 안 돼! 야, 너 하던 대로 하지 말라고! 오케이, 이거다! 야, 그 머리 형을 부를 줄... 자, 이승 형, 렛츠 고! 오케이, 갈게요! 오케이! 갈게요! 나이스!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! 오케이! 아이고, u n 요 i n g 아 m bouncing. I'm b 마지막, c i n g I'm bouncing. I'm bouncing. I'm b o u n c i n o g o d o g 야너믿고있다 응. 너한테 우리 밥줄이 달렸어. 아수 있는 만큼 해. 해 볼게 가자. 야, 제발, 가자. 오! 오! 좋아. 쳤다 쳤다 쳤다 다 오! 오 좋아. 쳤다 쳤다 쳤다 쳤다 쳤다. 다다 아! 아! 아 그몇 점이야? 몇 점이야, 아, 30이 30. 아, 제발 저희 밥좀 먹게 해주세요. 해봐요. 해봐요.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와, 아직 몰라 아직 신은 우 버리지 않았어. 와 설마. 와 설마. 와. 와. 아 이러면 맛있게 먹어. 아밥 먹어야지. 밥 먹어야지. 밥 먹어야지. 맛있게 먹어. 눈물을 침못 뵙는다잖아 얘들아 예, 웃고 있어 좋서워할거흰색 흰색이 있어 와나 처음 봐요 흰색이 귀엽다 귀여운. 다리 진짜 짧아 아니 <웃음> 진짜 귀엽다 이정도면풀의프야 지금. 잘 쳤다. 아. 아 나이스! 어! 걸렸다. 락링변 촬영이 끝났습니다. 와 니키가 <웃음> 진짜 잘하시더라고요. 진짜 잘해요. 진짜 오늘 예. 스트라이크 몇번 했는지 모르겠어 일단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쳐보니까 이제 저 감각이 아예 사라졌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프로님께서 이렇게 잘해달알려 해주신 거예요. 그게 되게 신기했어.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있는지 몰랐어요. 정말 스텝이 있는 거좀 몰랐고 그러니까. 너무 재미있게 찍은 것 같습니다. 선호 형도 기장히귀엽잘쳤 쳤죠? l 제가 원래 그래도 좀 쳤었는데 m e t k g my ear. I am chosen another day. I'm a l i t t 다 e I'm a l i t